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 편에 이어서 공구 최저가의 비밀 어, 두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언급을 했듯이 디월트 소매대리점이 디월트 한테 받는 그 매입단가보다 어떻게 낮은 판매가가 성립할 수 있는지 오늘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묶음 판매 효과입니다. 좀더 깊게 설명을 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고그 쉽게 생각해서 어,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빅맥 버거 하나, 그 다음에 감자튀김 하나, 그 다음에 콜라 하나 이렇게 따로 따로 사는 것보다 빅맥 세트 하나 사는 게더 저렴하죠? 이거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어, 종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빅맥 세트를 하나 구매한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빅맥 하나 그 다음에 감자튀김 하나 그 다음에 콜라 하나 요거를 이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팔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 DCD-796 햄머 드릴 드라이버 세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어 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배터리 둘 이렇게 충전기 하나 요렇게 세트가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베툴 매입가 10만원 그 다음에 요 배터리 매입가 그럼 두 개니까 10만원이죠 풍전기 매입가 10만원 요 전체 세트를 제가 매입가 26만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세트를 구매한 다음에 이제 요거의 매입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9만원 8만원 그 다음에 요것도 9만원 그러면 요게 26만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뭐 95,000원, 9만, 9만 원, 95,000원. 요런 식으로 하면 매입가보다 더 싸게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지난번에 가정용 충전 공구는 배터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배터리 하나든 세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그때 했었죠. 요것도 묶음 판매 전략에 기반합니다. 그래서요. 요거 배터리 하나 배터리 하나 요렇게 충전기 하나 요렇게 세트를 팔면 요 배터리가 하나 남죠 요 배터리를 이제 단품 단가가 아니라 이제 세트가 에 기반해서 배터리 단가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배터리 단가가 싸게 풀리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전편에 언급한 것들과 그 다음에 오늘 언급한 묶음 판매 효과 요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인터넷 어, 공구 판매 단가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특히 이제 뭐요 안에 있는 배어툴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 말이죠 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구 업체가 이런 묶음 판매를 고려한 판매 전략을 짜느냐 참고로 어, 대형 공구 유통 업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이제 다 뜯어 가지고 또배어툴 배터리 충전기 다시 다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 또 재고 파악이 또 힘들어 지고요 그러면 또 아씨 또 단가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유통 공급 업체들은 안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 공유통 급 업체들은 그 제가 예전에 2019년 디올트 전국 매입 1등은 어디 거기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p b 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세트를 풀어헤쳐서 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대형 인터넷 판매업체들이 이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소매집 사장님들은 이제 물건이 나가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판매업체들은 또이런소매집 어 대상으로 해서 전용관을 운영하는 거고요 뭐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